안녕하세요 상세페이지 디자인 가이드북 김경원 강사 다나쌤입니다. 오늘 시간에 배우실 내용은 포토샵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상세페이지를 좀더 최적화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 상세페이지의 가장 큰 추세는 이렇게 통 이미지를 올리시기 보다는 글씨와 이미지를 분리해서 올리시는 에디터 작업들이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그때도 에 사용할 때 이미지를 분리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통으로 만든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면 은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읽었을 때 이미지를 위에서부터 쭉 로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세페이지가 매우 길게 되면 이미지가 굉장히 깨져보이게 되거나 용량 초과로 인해 가지고 저품질의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이미지 통으로 사용하시기보다는 이미지를 분리작업을 해주시는게 중요하신데요. 그때 사용하시는 좀 편리한 방법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예제 파일 하나 불러주시고 화면에 위쪽에 있으신 눈금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가이드로 분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위쪽에 있는 눈금선이 없으시다면 보기 메뉴에 있는 눈금자를 이용을 해서 자를 열어주십시오. 여기 눈금... 단위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눈금선 있는 부분에서 클릭해서 선을 쭉 가지고 내려와서 분리할 이미지 영역 부분에다가 이렇게 가이드를 대줍니다. 저는 영역별로 이렇게 크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이미지로 분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는 오른쪽에 있는 툴박스 또는 여러분들은 왼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툴박스에서 크롭 툴을 꾹 눌러주시게 되면 자르기 도구라고 하는 이 크롭 툴을 꾹 눌러주시게 되면 세 번째에 있는 분할 영역 도구라는 툴이 나오게 됩니다. 디폴트로 이 도구 모양이 되어 있으시니까 이 도구 모양 꾹 누르셔가지고 분할 영역 도구라는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요. 위쪽에 보시면 안내선에서 분할 영역 만들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영어 메뉴로는 슬라이스 프롬 가이드 s 라고 하는 영어 메뉴로 되어 있습니다 꼭이 슬라이스 툴을 클릭을 해 주셔야지만 이 안내선에서 분할 영역 만들기 라는 기능을 여실 수 있으시니까 선택하신 툴이 맞으신지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그 다음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미지가 하나, 둘, 셋, 네 개의 이미지로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실 때에는 항상 파일에서 웹용으로 저장이라는 버튼을 누르셔서 저장을 해주셔야 되는데 웹용으로 저장 버튼 뜨시게 되면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미지를 위에서 클릭해 주신 다음 쭉 마우스를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해주시게 되면 이미지들이 이렇게 분할된 부분들이 함께 선택이 됩니다. 하나만 선택이 되어 있으시면 나머지 부분에는 약간 흐릿한 이미지로 보이시기 때문에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선택을 꼭 해주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확장자 선택하시는 곳에서 JPG, 품질에다가는 60을 주십니다. 60을 주는 이유는요. 이미지의 화질이 최대한 안 깨지면서 용량은 적게 저장하는 이미지의 가성비가 높아지는 형태로 저장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저장 버튼 누르셔가지고,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저장.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이미지에서, 자, 제가 이미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이미지 스라는 폴더 안에 제가 저장했는 폴더가 이곳이거든요 이곳에 이미지 스라는 폴더가 자동으로 생기게 되면서 테스트 이미지 1, 2, 3, 4로 이미지가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분리 저장을 해주시는 것이 에디터에 이미지를 넣고 중간중간 글씨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텍스트와 이미지를 같이 써야 되는 요즘의 규정에 굉장히 최적화로 저장하실 수도 있게 되고 통으로 이미지를 저장하시게 되면 이미지의 용량이 자그마치 지금 원래 있는 이미지는 3메0가 넘었었는데 이미지를 분리 저장하게 되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하나당 100KB가 조금 넘는 용량이 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를 다 합쳐도 1메가가 되지 않는 용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1초만에 이미지가 보이지 않으면 고객이 이탈할 수 있는 것들도 막을 수 있고 해당하는 오픈마켓 또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미지를 올렸을 때에도 좀더 최적화로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미지는 항상 이렇게 슬라이스로 이미지를 분리해서 저장하는 습관을 꼭 기르시고, save from, save 웹이나 아니면 영어 한글 메뉴에서는 웹용으로 저장이라는 메뉴를 이용하셔서 웹용으로 파일 최적화로 저장해 주시는 습관을 길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